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이 우산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고 가긴 뭘 자고 가? 빨리빨 보내야지. <웃음> 자, 두 번째 리그 갑니다. 간다, 고찬아 열심히 해먹어라. 얍. 손 조심하고. 선생님이 딱 아까 <웃음> 시키는 대로 또 그렇게 하면 돼, 알겠지? 아리 레일리 가던 거가지고 싶어요 바운드맨 브롭. 바운드맨 구려 짜부님 <웃음> 설마 오늘 같이 자요? 어머어머 <웃음> <웃음> 예, 아 예. 저도 하비형 제자였으면 어 우리는 뇨피로 출발 전 <웃음> 바운드맨 없는 게 꿈이에요 팽돌이 <웃음> 귀여워 <웃음> 다르피다. 오 어, 야, 이번엔 조금 빡셀 수 있겠다. 종합력이 제법 올라오네. 그래요? E뽑고 다시 B로 가. 그리고 e 먼저 때리는거는 킹코브라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애들이 몰려올 때블랙밤마 때려주면 되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요 작전을 먼저 써보자. 오케이? 네. 자 출발합니다. 이거 네가 그냥 뽑아. 바로 뽑아. 어. 그리고 바로 B로 가자. 이 어. 자, 저기서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어, 블랙밤바 써? 아직, 아직, 아직이야. 어, 지금 써, 지금. 어. 바로 지금이야. 어, 킹코브라 바로 해서 날려주세요. 그리고 애들을 보고. 애들을 적을 보고... 보고. 아, 늦었어. 아, 그래요? 어, 그래도. 오케이, 오 어, 어 먹어, 먹어들었다. 지금부터 일단, 일단은 전투야. 회피랑 공격을 잘 섞어가면서, 음. 응. 회피와 공격을 잘 섞어가면서.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걔는 네가 마주 잡아야지. 네가 다 잡은 앤데. 남한테 뺏기면 안 되지. 어. 상대는 네가 마주 잡아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올라가 이제 A로 진격. 아 이거 우리 우리 깃발이에요? 어. A로 진격. 너 파란색이야. 네. 어. 빨리 바로 바로 써. 그거 써버려. 오케이. 오. 진격해, 그냥. 그래서 주먹 만 날려, 그냥. 이제 어차피 죽었어. 이거는 끝났어, 이제. <웃음> 어, 저... 오, 블랙밤바, 바로 써. 아, 나비. 아, 아... 이제 마르코가 있어요. 음. 자, 마르코 진격. 빨리 올라가자. <웃음> 마르코도 상대팀 쪽으로 그냥 바로 올라가자. 네. 일단은 B에서 지금 경합이 있으니까. 어, 뭐예요, 뭐예요? 먹어, 먹어. 고기야. 자, 어. 어. B 도와줘. 아, 잡았다. A 진격. 에이. 오케이. 그래서 애들 오면 닭발킥 날려주면 돼. 아직, 아직, 아직. 애들 보고. 내려오, 내려오는 거 보고. 닭발킥 지금, 지금. 닭발킥, 좋아요. 오. 닭발킥 들어왔어. 이제 막 때려. 평타로 막 때려. 회복 한번 할까요? 아냐, 아냐, 평타로 막 때려, 일단. 해내 회복했네. 애들 좀 채워주나? 오, 이겼다, 오, 이겼다, 이겼다. 5대0, 오대 어, 압승이야, 압승. 앞승. 오 어. 오 합이 최나호자 MVP. 오. 야, 야, 선생님 알려준 대로 하면 돼. 어? <웃음> 음.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오 일단은 B로는 가겠다. 어. 오 레버필 달 레버했어. 오. 오이사잘 레버했어요. <웃음> 자, 봐봐. 이제 이걸 항상 보면은 후찬아. 네. 끝나면은 여기 미션에 불 들어와. 그럼 여기에 일단 주는 거는 다 항상 받고 자, 다 받았지. 그러면 이게 이제 선물 칸으로 이동돼. 그럼 선물에서 다시 한번 싹 읽어 받아. 그렇지? 그렇게 하고 쓰지 마 절대 쓰면 안돼 네. 절대 쓰면 안돼 스킬 스킬 올려 킹코브로 킹코브로 올려야지 레벨이 올라갈수록 여기 보면 여기 파티 편성 여기 한 칸씩 늘어나 네. 그러면 일단은 레벨 높은 애들 있지 그런 애들 위주로 넣어줘 지금은 그게 답인 거거든? 빨간색이니까 빨간색깔 위주로 빨간 색깔. 어. 여기서 일단 종합력을 넣고 그그그 오르지면 되지 않아요? 오르지 어디였냐? 우르지우르지우르지세네데 여기 있다. 요거 넣고 또 올라갔지. 금전 전투를 음. 올라가. 어 서진, 넌 드럼 연습하러 갔냐? 게임하러 갔냐? 어. 얘 지금 내가 봤을 때 게임하러 왔어. 밥 먹고 아, 게임하러 맞죠? 왔어. 어. 밥 저... 먹고 게임하러 왔어2 시간 어. <웃음> 드럼 한두 시간 했다고? <웃음> 좀... 너 아홉 시 반이다. 자 후산이 세 번째 판들어갑니다세 번째 판. 그리고 보면 후찬아 까 공격하고 나면 얘네한테 이렇게 노란색깔 방어벽같은게 생기거든? 네. 그때 공격을 넣어도 걔네한테 공격이 안먹어. 스킬이 아, 네. 안먹는거야. 그러면 그 타이밍을 니가 회피든 뭐든 한번 피한 다음에 때려야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어. 그때 때리면 니네 공격이 안먹으니까. 프랑키가 낫대 프랑키는 걱정. 오케이. 자 프랑키로 바꾸고. 하빈님 손 보여드릴까요? 아니야 팽돌이 괜찮아. 무슨 손을 보여주니. 음. 자, 출발합니다. 과연 3연속 MVP를 할수 있을 것인가? 자, 갑니다. 어, 하비스는 후차는 C 플러스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제실력이 s s s 실력이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소름돋는소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먹는 저는 저는 저 자, 과연 4연속 MVP가 가능할 것인지. 회차님이 저랑 비공하시면 될것 같네요. <웃음> <웃음> 이번 판도 좀 무난할 것 같긴 한데. SSL이 그거 없는데. <웃음> 아 그렇구나. B-에서는 해왕이랑 싸울 수가 있대. 해왕이. 오늘 비공하나요? MVP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잘난 척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부찬이형그 <웃음> 상태로 SS면 초반식. <웃음> 아까랑 똑같이 가는 거야 후천아 E에서 뽑고 B로 가서 애들 내려올 때 킹컵으로 날려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 나서 아까 그 블랙 밤바 쓰는 거. 보그 작전으로 일단 가는 거야. 뽑고 B로. 아, 저... 오잖아, 지금 때려! 오케이, 오. 스킬 아까 올렸잖아. 뭐야, 죽었어. 죽었다고요? 너 죽었어. 한 번에? 한 방에 죽어. 오늘. 이거 나중에 티어 올라가면은 이제 자주 있는 일이야, 적응해야 돼. 다시 B로 가서 도와주자. 야, 이번에 루피 팀빨 받겠네. 애들 각 조금 가까이 붙은 다음에 닭발킥 바로 날려줘. 아이 쌤이 아까 알려줬잖아. 아. 동그란 방어벽 잡힐 때는 스킬 때리면 안 된다고. 아. 응. 아, 지금... 이럴 때어 그런 타이밍 피해가면서 스킬을 때려줘야 돼. 어, 타이밍을 한턴 죽인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계속 가. 뒤에 있다 뒤에. 어. 아니면... 어, 어 빨리 잡아얘 잡어야 돼. 네가 얘잡아야 살아. 회피도 써가면서 회 붙여놔. 이거 다 맞지 말고. 닭발 날려. 닭발 날려 그냥 바로.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진격이다. 진격이 아니오, 케이 오, 팀원들 피 채워주는 배려. 아저씨, 뒤에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저기 다 저기 다 회피 한번 써주고, 타이밍 한 번씩 잡아가면서 하면 딱. 되고. 어, 죽었어. 죽었다. <웃음> 이제, 빨리 달려. 좀더 가야 돼. 살짝 한번더 붙어주고 지금. 오케이 오, 오케이 다음킬 좋아요. a 로 진격. a 로 올라가. 걔 걔는 얘네 정도는 잡아주겠지. 아. 팀원들이. 너네 A로 진격. 앞을 제대로 봐야지. 맵 보면서. 오케이 블랙 범바 여기 아야 아, 조금 더 붙어서. 어 지금. 오케이 지금 빨리 이제 여기서부터 막 공격 눌러. 해피. 오, 해피. 오케이 회피를 날어야 돼. 해피. 아유 좋아요. 아, 좋아요. 역시 남자는 일... 야 남자는 진격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킹코브라 쌓였다. 오케이, 지금 어어. 지금 쓴 거야. 어. 뭐야? <웃음> <안> 빨리 이 뽑아. <웃음> 이거 뽑아. <웃음> 버텨, 버텨.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막, 막 눌러, 막 공격해. 여기서부터 뭐가 뭐어 뭐가 연가 뭐가 뭐가 뭐 m v p 가 보인다 이기면. 여기서 올킬각 세우면, 아, 예, 어, 뭐 하는 거야?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어. 자, MVP. 어, 사면도 <웃음> MVP 나왔어요. 좋아, 나의 트위칭, <웃음> 나의 트위칭이, 뭐, 진짜 먹히고 있어. 좋아요. C 플러스 리그를 후찬에가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B 마이너스로 가는데요. 와8키에어3연승중이 <웃음> 이거, 이거 진짜 맘 먹으면 오늘 B 플러스까지 올릴 수 있어. 저 40분쯤 가득 가져요. 얘 가야 돼 근데. <웃음> 오케이 아이고 아 스테이지가 이제 B까지 와야 추가가 되는구나. 아 그래요? 음 어이 많이 줍니다. 그 40분쯤 가야되기 때문에 그.. 1대 1 0으로우르지를 어.. 1대 1 0으로우르지를 해서 조금 우르지테어를 올려놓을게요 어떻게 보면 쟤네들이랑 똑같은건데 쟤네들은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해야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못하는거야 지금.. 후찬이 바이인가? 바이가 뭐예요아너 가.. 빠이빠이 빠이. 아, 아, 아. 너 이제 가냐고. 아, 뭔 말인가는데? <웃음> <웃음> <웃음> 업체에서 연락 넣어라 아, 연락하겠습니다. <웃음> 형 업체에서 연락 넣어라왜저 <웃음> 보내요? <웃음> 자, 여기서 우리 와, 전투 포인트 많은 거 봐. 이걸로 다 이거 루피가 더 손에 맞지? 네, 맞아요. 어. 이거 루피를 다 계속 사야돼 매일매일 루피를 사는거야 이걸로 17000개나 있는데요? 우르지하고 마르코보다는 우르지 키우는게 나을것 같거든 그러면 1대1 한번 딱 돌리고 그리고 가자 네아 후차님이랑 싸우고 싶은데 <웃음> 저 못해요 야 후찬이 쩝쩝이야. 약간 그 C플러스에 그 <웃음> 싸고 그런 거지. 쩝쩝이지 이거. 여기서 메달, 우르지 메달 단 다음에 1대 100 한번 딱 깔끔하게 돌려보자.